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을 뭐 체포주들이 거의 뭐 지배하다시피 했죠 거의 모든 체포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체포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포주는 이제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셀파스 쪽이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죠 그럼 간단히 현재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포주는, 보면,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이 다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입니다. 상승률로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적이 나와주지 않, 않고, 뭐, 기대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은, 어, 일단, 뭐, 거품을 최대한 즐기지만, 또 탈출할 때는, 또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또 꺾일 때는, 또 급속히, 이 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이 이렇게 보면 시면 나오는 기업들은 셀바스 헬스케어가 43배 셀바스 AI가 이제 100배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PBR의 평균이 6.46 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이 체폭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은 셀바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1000억이 넘는 수준까지 와 있고 셀바스 AI, ai가 이제 6천원대 코나니 같은 경우도 이제 6천원대 수준이죠 그래서 이두 개가 거의 이제 6천원 수준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위세아텍 31배 또플레티어 44배 또 가온미디어 13배 그리고 인지 같은 경우가 이제 8배 수준이죠 ktcs가 뭐, 다섯 배, 여섯 배 수준에서 지금 열배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면서 퍼가 이제 높아진 경우죠. 저퍼 상태에 있던 기업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열 배가 됐고, 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덟 배 수준이 있습니다. PBR은 1.3, KTCS는 이제 컨택센터 쪽이죠. 이게 상당히 이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PBR은 1배가 안 되는 수준이죠. 가온이 0.73배 수준. 그래서 1배가 안 되는 놈은 또요런 가온이라든가 이런 이런 KT, CS 어,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인지가 이 이제 797억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 언제든지 또 수급이 들어오면 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바스 신고가를 썼습니다 셀바스 ai 역시 뭐 신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신고가를 쓰고 가고 있습니다 코난이 아, 오늘 신고가를 썼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10만원대 금방에서 계속 이제 윗꼬리를 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우노 얘도 이제 신고가를 썼지만 조금 이제 오늘 윗꼬리가 달린 모습입니다 알체라 얘도 지금 신고가를 썼지만 계속 이제 이, 뚫지 못했던 이 저항선에 걸려 있는 모습이죠 바이브 컴퍼니 얘는 한번 곡점을 찍고 이제 꺾이는 중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 나인 얘도 한번 신고가를 쓴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죠 미세아테 얘도 전에 신고가를 쓴 이후에 조정받고 있었습니다 4x4 플래티어 엑셈 인지소프트 얘는 국내 금융권 AI 이미지 처리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1, 2 금융권의 통틀어서 이제 최고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세계 최초 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원천 기업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또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RPA 이 로봇 과정 자동화. 이 광주은행 유한타증권에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를 이용해서 자동화한 솔루션입니다. 이 R, RPA 산업은 연평균 41%씩 증가하는 성장 산업입니다. 일봉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작년도죠. 작년 8월에 2만 0천원대를에서 지금 계속 이제 윗꼬리를으면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주요 이 매물벽이 지금 2만원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선의 지지가 이제 견고하다면 더 추가 하락은 하지 않고 또 2만 5천 원 나이대를 돌파해주면 좌측에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 인지 소프트 어 그리고 지금 주요 주체는 이제 기금이라든가 요쪽은 이제 거의 접근을 안 하고 있고 투신 쪽어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20년도부터 이렇게 어, 주당 이익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2년 3분기 때는 어, 영업의 이익에서 조금 늘은 모습이고 어, 분기에 한번 적자를 보였었죠. 그리고 어, 29년 9월달에 이제 300원 주당 30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또 9월달에 분기 배당을 또 360원 배당을 준 인지 소프트.